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건 앞에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B450 메인보드 리뉴얼 표를 들고 왔습니다 예전 8개월 전에 올려드렸던 표를 보고 여러분 메인보드를 고드시는 거 보니까 조금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은 8개월 전 영상은 젠플러스 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2000 시리즈 있죠? 2600, 2700 그런 시리즈밖에 없을 때 올린 영상이라서 어뭐 지금 바이오스 이슈 있고 뭐 화성 문제 있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게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램 오버 클럭도 젠 플러스 기준이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은 편입니다 예, 추천 목록이 지금 와서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젠2 그러니까 3000 시리즈 와서는 사실 램 오버 클럭도 잘 되는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소모량도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스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 모드에 따라서 불량 증상 이런 것도 다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추천 모드이 바뀌어서 그래서 새로 만들어온 표가 이겁니다. B450 품질 비교표 근데 여기 특이하게 X370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이 표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8개월 전거 영상 보지 마시고요. 최근 젠투 시리즈 사서 쓰실 분들 좀 저렴하게 B450 보드 쓰시겠다면 이번 표를 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어, 표 내용은 저번에 X570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뭐 B450 칩셋들로 정리했는 거뭐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위에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에즈락부터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에즈락 다 B450 보드인데 하나만 유독 X370 좀 거슬리죠 근데 X370이 사실 B450보다 상위 치셋이고 B450보다 떨어지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스토어미 기능을 지원하냐 안하냐 근데 여러분이 스토어미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빼고 생각하면 이놈이 좀더 확장성이 좋은 상위 치셋입니다 물론 보드 레이아웃에 따라서 고고 치셋을 쓴다고 무조건 뭐 사타 포트가 많거나 USP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위 칠셋을 쓴 보드라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저렴해요 그 처음 나올 때는 한 13만원 하던 보드였는데 지금 8만원 밖에 하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그 에제락 비사학원 보드 제일 싼 HDVR 4.0 단가 절감형 이 제품 빼고는 가장 제일 싼 제품이에요 근데 그런 것 치고 램오버가 잘 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3733까지 램오버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저는 비다이를 썼었고요 여러분이 시다이 쓴다면 3533이나 3600까지는 쉽게 넣을 수 있는 보드입니다 물론 뭐 X370 보드를 하더라도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이든의 칩셋이나 오디오 칩셋을 좋은 거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열판은 상단 좌측 둘다 붙여놨고요 보스패도 그냥 다른 제품들한테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숫자만큼 넣어놨습니다 에즈락 B450 보드는 보시다시피 모든 보드가 모든 보드가에요 모든 보드가 요 한놈만 빼고 R4 요 버전만 빼고 VCC 기준 모스패스 12개씩 썼습니다 4 플러스 8로 했던 6 플러스 6으로 했던 어찌 했던요 한보드만 빼고 다 똑같은 12, 그 12개 모스패스 사용했고요 거기에다가 스틸레전더만 니치콘 예, 캡을 써서 캡피스타만 조금 더 좋은걸 썼고요 나머지는 캡도 5000시간짜리죠 똑같은걸다 썼습니다 솔리드캡 캡에 딱히 품질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고 다 비교해봤을때 가격적으로 얘가 제일 싸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거는 x 3 0 m 프로포를 추천합니다 다른 B450도 그냥 쓸만하지 않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예를들어 B450 프로포나 B450 스틸레전도가 어떤가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보드 아직까지 블루스크린 이슈가 해결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스 버전, 최신 버전 업데이트해서 해결이 되신 분도 있지만 해결이 안된 분들도 있어서 이 보드를 사용할 때 블루 스크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별로 추천을 하지 않는 보드고요. 아마 다음 다음 아니면 다음 바이오스 패치쯤에는 완벽하게 해결이 될것 같긴 하지만 당장은 불편함이 있으니까 B450M을 추천하기보다 그냥 아직 이슈가 없는 X375M 프로포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즈락포드에 전체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바이오스 들어갈 때 있죠. 검은 화면때 일 미리 딜레트를 누르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좀 기다렸다가 에즈락 로고가 뜨고 딜레트 키를 두세 번 눌러서 바이오스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바이오스 진입하다가 어? 에즈락포드막 멈추던데요? 이러시는 분들은 진입 방법을 약간 바꿔주세요. 그거 빼고는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X370M 프로포 저렴하고 레모 보도 되고, 방열판도 제대로 박혀있고, 나쁘지 않은 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강추드리고, 나머지 B450 시리즈는 조금 기다렸다가, 이 블루 스크린 이슈가 해결이 되고 난 뒤에, 프로포 정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틸 레전드는, LCC 기능, 아 LSC 기능이 포함이 되어 서 전압 강화를 막아준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뭐, 수동 오버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그냥 PBO 키는 게 일반적으로, 그, 수치가 더 높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은 의미가 없고요. 아, 뭐, 또, 다른 분들은 이쁘잖아요 하는데, 그 이쁜 게 문제입니다. 얘, 예, 아이오 실드 쪽에 있는 플라스틱 부분 있죠? 여기, 가드. 아주 출력 단자 쪽에 있는 거. 그 플라스틱 가드가 바람의 흐름을 막, 막아서 전원보드가 프로포보다도 좀 제법 높게 나옵니다. 한 7, 8도 높게 나와요. 딱히 이 보드가 장점이 없거든요? 스틸 레전드가. 그래서 저 스틸 레전드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는데 스틸 레전드 이쁘다는 것 빼고는 장점이 없는 보드입니다 젠투 쓸 때는요 차라리 그냥 x 3 5 0 m 로4로 쓰세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어, b 4 5 0로4로 쓰시든지요 에즈라건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바이오스 최신 버전 표기 다 해놨으니까 구버전을 쓰시고 계신 분들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레모버가잘먹혀요 오류도 좀 잡히고요 자 이번에는 아수스 에이서스라고 하죠 거기 보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수스 제품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살만한 제품은 솔직히 몇 종류 없습니다 하나하나 보자면 일단 이거 MA랑 MK는 램소켓 빼고는 완벽하게 동일한 제품입니다 뭐 방열판도 없어요 둘다둘다 둘다 방열판도 없고 뭐 전원부도 당연히 좋은 거쓸 리가 없죠 단가 절감형이니까 솔직히 요놈쓸 바에는 저는 애즈락 쓸것 같아요 8만원 9만원인데 그냥 에즈라 프로포스 겠습니다 X370 얘는 장점이 없어서 빵점입니다빵점 0점. 이제 터프 터프 보드 가면 그나마 방열판 달아줍니다 그리고 램소켓 4개고 램오버는 3600까지는 무난히 되는거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바이오스 버전은 아쉽게 3AB 버전이에요 3ABB 버전이 아니고 약간 처집니다 바이오스 버전 에즈라만큼 빨리 업데이트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레모바한테 이상이 없고 아직까지 아수스보드에서 큰 문제가 있다. 여러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있다. 이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 안정성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안정성이 문제없다고 전원부가 구린 싸구려 보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수스보드 중에서 그나마 살만한 거 전원부가 나쁘지 않은 거 어떤 게 있나요?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텐데 요1 0페이지라 적혀있는 거 있죠. 요놈이 사실 10페이지라고 하지만 딴 애들은 1페이지당 3모스지인데 얘는 1페이지당 2모스팟입니다 아 물론 모스팟 총 숫자로 따지면 16개로 가장 많기는 합니다 가장 많아요 그리고 사운드 칩셋을 1200 7셋 칩셋 썼기 때문에 887하고는 비유가 되지 않는 사운드를 보여줍니다 나름 상위 칩셋이에요 아쉬운 건이전에 칩셋이 인텔 게 아니라는 거 정도는 아쉽고요 그런 걸 따지자면 방열판 상당 측면에 다 있고 거기에다가 저음보다 조금 더 튼실하고 가격도 12만원 정도로 비교적 아수스가 치곤 비교적 저렴하고 이슈도 없었고 램클럭도 3 6배까지 들어가는 이 제품은 저는 가장 추천드립니다. 꼭 기억이 되세요. 터프 프로입니다. 터프 플러스 이런거 사면 안돼요 터프 프로입니다. 아, 터프 플러스는 왜 추천 안해요 하면. 터프 플러스는 얘네들하고 전원부가 똑같아요. 그냥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MA나 NK랑 전원부가 똑같고요. 여기 방열판만 추가된 제품들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딱히 추천목록에 넣기는 좀 애매하고요 물론 얘네들도 딱히 이슈는 없고 보시듯이뭐 램오버도 비슷하게 될 거라 예상은 됩니다 램소켓도 4개고 사운드 칩이좀 떨어지긴 하네요 터프 플러스나 프라임 플러스는요 이두 제품도 추천했죠 힘들고 내려가면 스트릭스 제품은 나쁘지 않아요 스트릭스 제품은 왜 나쁘지 않냐면은 전원부야 어차피 얘네들하고 똑같아가지고 막 추천하기 좀 힘들긴 한데 스트레스도 전원부 좋은 거 아니거든요 예 똑같아요 가격만 비쌌지 그래도 이더넷 칩셋이 인텔 칩셋이고 오디 칩셋이 리얼텍 1220 썼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했지만 가격을 보면 나빠요 이 가격에 이거 사면 호구죠 진짜 이 가격이 에거사면 그 호구입니다 절대 이 가격에 이 제품을 사는 거 추천되지 않습니다 전원부가 표시라는 게 티가 나거든요 얘가 온도가 꽤 높게 찍혀요 장점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터프 프로보다도 못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차이점은 인텔, 랜을 썼다 정도 차이점밖에 없다는 거죠 그나마 스틱스 라인은 아수스가 신경을 써주기 때문에 바이오스는 가장 최신 버전인 아게사 10003ABB까지 다 업데이트가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 빼고는 진짜 장점이 없기 때문에 스트릭스 F는 비추천하겠습니다 어, 스트릭스 I는 또 달라요 스트릭스 I는 얘가 리얼 6페이지에다가 드라이버 모스 IR353을 썼어요 그래서 전원번호도 생각보다 뜨겁지 않게 나오고요 거기에 뭐 와이파이 기본적으로 장착될 있고요 물론 속도는 그리 빠지 않아요 867Mbps가 나옵니다 뭐 램오버도 그냥, 그냥 되는 편이고요 가장 최신 바이오스 적용이 다 돼있고요. 나쁘진 않아요. iTX 멤버들 꼭 사야 한다면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품절이라서그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아수스는 쭉다 봤을 때 살만한 거 하나밖에 없다. 터프 b 4 0 m Pro 정도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아수스에서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기가바이트 한번 보죠.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AS가 CS 이노베이션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PC 디렉트 디렉트의 거 사면 되니까. 제품 쭉 볼게요. 얘네는 거의 모든 제품이 전원부가 똑같아요. 다 그냥 실패지고 4+3입니다. 근데 뒤에 3은 의미가 없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OC 부분은 부하가 심하지 않다 그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냥 뭐 ASUS 그러니까 ASUS랑 비교했을 때 똑같은 VCC 코어 부분에 들어간 전원부는 다 4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장점이 딱 히지 있 않겠죠. 그리고 지금 어러스 B40 제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분량이 있습니다. M.2 인식 분량이나 일부 풀뱅이 인식이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 모든 램이 그런게 아니고 풀뱅을 꽂았을 때 일부 램이 인식 분량이 생기고요. 그리고 M.2 제품 일부가 인식 분량 호환성 문제일 수도 있어요. 생기더라고요. 특히 두개 꽂았을 때. 어로스 이거 한두 분이 얘기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만 해도 지금 고객님 중에서 세 분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나와 평가 찾아봐도 이런 얘기가 몇개 올라오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하실 거면은 그냥 p n 9 8를 같이 널리 쓰이는 제품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970, 에버라든지 널리 쓰는 걸 사용하시고요 두개 꽂지 말고 한 개만 꽂아 쓰시고요 메모에도 어지간하면 풀뱅을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중에서 엘리트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원부가 그냥 부실하잖아요 거기다 에또뭐 특별한 장점도 없어요. 아 레모버는 솔직히 엘리트가 좀잘되더라고요 내가 해봤는데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면은 B40 5 어로스 엘리트만큼은 레모버가 잘 됩니다. X570 엘리트는 잘 안되던데요 대체적으로 기가바이트가 레모버 안되는건 종특이죠. 근데 특이하게 얘는 어느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레모버 쪽에서는 테크는 안 걸겠는데 방역판도 테크는 걸거 같고 보시대피 리얼텍, 사운드, 리얼텍, 이더넷 칩셋, 어, 부실한 전원부, 장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까지 살게 없습니다. 그나마 어러스 프로, 와이파이 버전만 봤을 때, 아니면 그냥 어러스 프로, 얘네들은 이제 이더넷 칩셋, 오디오 칩셋을 상위 칩셋을 썼기 때문에 3600 정도 꽂아 쓸 거고, 거기에다가 난 사운드랑 이더넷 칩셋 좀 좋은 거, 제품, 그리고 외형적으로 이쁜, 제품 쓰고 싶다 그러면 요거까지만 딱 추천드릴게요 강추란 얘기 아니에요 얘는 와이파이도 좀 구려요 속도가 433 MBPS입니다 뭐 딴애들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이죠 그냥 상위 사운드 상위 렌치셋만 생각한다면 이 제품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지 별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아니에요 저같으면 그냥 이덴치스 포기하고 터프 B450 프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ITX 제품도 별로입니다 리얼 4페이지인데 페이지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IR3556 꽤나 좋은 드라이브 붓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원부 온도가 별다른 쿨링이 없을 경우 110도까지 찍히는 거 해외 리뷰로 나왔습니다 와이파이 아무래도 좋은 걸 너무 뭐해요 온도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기가바이트 ITX 보드는 별로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에즈락 ITX 보드는 왜 빼셨나요? 품질이라서 뺐어요 단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뺐습니다. 자 기가바이트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MSI 까번 봅시다. MSI는 아시다시피 CS 이노베이션밖에 이노베이션 AS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가 났죠? 아제 입으로 읽지 않을게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MSI 전체 제품에서 통째로 전부 다 부팅 불량 일수가 있습니다. 부팅이 늦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계속 부팅이 안 되고 멈춰 있다거나 더블 부팅이 생긴다든지. 이게 좀 문제예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언젠간 해결해줄 것 같지만 당장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 최신 바이오스도 보시다시피 3 a b 버전이어서 가장 최신인 악에서 3ABB를 업데이트하지 않았고요. 지금 베타 바이오스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8월달 기준으로. 추석이 끝나고 하는데 신규 바이오스를 올려준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고 당장은 추천드리기 힘든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MSI가 중저가형에서는 조금 좋은 부품들을 썼어요. 보시다시피 아까 딴 애들 다 얼마 어떤 거 썼어요? 12개 썼죠 모스페 터프 프로 빼고 근데 얘는 16개 썼어요 터프 프로랑 똑같은 16개 이게 차이가 제법 있는 게 그래서 그런지 MSI 제품군들이 동일한 부하를 보일 때 가장 온도가 낮습니다 뭐 온도 센서 페이크를 쳤다는 거를 제외하더라도 실제로 측정계로 쟀을 때도 MSI 것들이 보통 온도가 낮게 나옵니다 액티브 쿨링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피시브 클린 상태에서 그래서 전원부가 좋은 건 확실히 티가 난다는 거예요 구성이 좋은 게 티가 났어요 그리고 렘모버가 MSI 제품군들이 대부분 다잘 됩니다 심지어 박효포 맥스는 제가 비다일 넣고 3800까지 넣어봤어요 물론 뭐4200 이렇게 오버도 되는데 3800에서 멈췄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 1대1이 3800이 끝이기 때문에요. 전화만 보던데 1대1로 3800까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제가 추가 점수좀 주고 초창기에 박격포를 엄청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느리고 부팅 불량 이슈가 한 40대 중에 두 세대씩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추천을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박격포는 좋은 제품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에 손좀댈줄 아신다면 박격포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자라면, 박격포 지키고, 차라리, 터프 프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박격포 이후 제품은 전부 다 상당히 괜찮은 품질을 보여줍니다. 맞죠? 전원부 쪽에서는요. 그리고, 얘네가 또 아쉬운 게 하나가 있는데, 사운드하고 이들넷칩셋 좋은 거 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B450 게이밍 프로 카본요. 요, B450 게이밍 프로 카본이, 와이파이도 전제품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썼습니다. B450 중에서. 모든 면에서 마음은 드는데, 지금 이제 품절 상태라서 구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왜 품절시켰는지 너무 아쉽네요. 내가 만약에, 한 15만원 정도에, 아니면 16만원 정도에, 가장 좋은 보드를 쓴다고 하면은, 그, 젠2를 사용할 때, 그럼 저는 이 보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판매 재개되기를 기다리며, 요, 요제, 요 제품 극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부팅 불량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언급을 안 했는데, 바주카 플러스도, 사실 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박격포맥스랑 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딴 애들은 다 기판 사진을 확인했는데 바주카 플러스 자료 찾아보니까 어박격포랑 똑같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는 자료는 있었는데 사진이 없더라고요. 확신을 못해서 일단 바주카 플러스는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간 거고요. 만약에 진짜 박격포맥스랑 똑같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가성비 제품이 될 수도 있겠죠. 박격포보다 많은 싸니까 그리고 게이밍 그 i-tx 플러스 제품 있죠, 요거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쓰읍, 다소 추천하기 좀 어려운 게 전원부는 괜찮은데 와이파이, 그러니까 와이파이 때문에 이거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와이파이가 조금 부실해요. 인텔 거 ac 3168 썼는데 요놈이 속도가 좀 느립니다. 이것도 추천하기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b 450 어, i-tx는 에즈라켓이 괜찮을 것 같은데 에즈라키 지금 단종 상태라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게 B450 ITX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MSI는 여기까지 마치고 마지막 남은 하나 딱 있죠 바이오스타 바이오스타도 B450 보드 한개 내놨습니다 바이오스가 예전에 멍텅구리고요 가격은 가장 쌉니다 전제품군에서 근데 장점이 없어요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미안해 네 바이오스타 미안해 네 임태 근데 널 추천할 순 없어 욕을 먹을 거야 그든 <웃음> 얘는 추천할 게 없습니다 오늘 제가 올려드렸던 요표유뉴얼된 표를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추천 뭐 했습니까 x 3 0 m 프로 4 아니면 b450m 프로 게이밍 터프 제품이요 혹은 그 b450 어로스 프로 사실 이거 뭐 추천이라기보다 어 지금 아시대피 게이밍 프로 카본 AC가 없으니까 인텔렌하고 리얼텍 써놓은 놈이 요 놈밖에 없거든요. 요 정도까지 기가바이트는 그리고 여전히 뭐 문제가 있더라도 박격포나 토마워크 맥스는 좋은 제품이다. 초기 부팅 불량만 걸리지 않으면 얘네들은 충분히 좋은 제품이고 언젠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결될 거기 때문에 요두 제품 또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B450 리뉴얼펴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만약에 내가 틀린 게 있거나 아니면 별다른 궁금증이 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밑에 언제든지 리플로 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 마음껏 파가셔서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 최신 버전 기준은 당연히 오늘 낮짜 기준이에요 한달 뒤에 보고 안 뒤에 아, 바이오스 최신 버전 딴거 있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웃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비사오공 보드가 레모버 3533이나 3600까지 들어간 거를 제가 만져본 거 중에서는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레모버가 문제라서 B450 사기 좀 어... 아쉬웠던 분들 지금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하시면 레모버 다잘 됩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본인의 메모리가 꾸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주제 주제 얘기를 많았는데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B450 메인보드 추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자, 다음 번에 뵐게요. 여러분. 바이바이.